안녕하세요 저는 팩토리엠의 미너텀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와디즈를 통해 출시한 109 카본 슬링백을 직접 배송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첫번째 배송을 받아보실 서포터 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번 어, 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에 안에 이렇게 지금 패키지로 되어있고 저희 사은품으로 어, 한 것들과 네. 이제 보증서 감니다 그리고 아, 이제 이거, 네. 지갑까지 <웃음> 오우 씨 <웃음> 오우 색깔 봐 요거를 버튼 누르시면 어. 되고요 열를 네. 이제 떼어 네 맞습니다 조기 짧아 갖고 저조 소초기 맞어우 네. 어어영롱입니다 <웃음> 야. 안쪽에 오. 이렇게 어머 깔지 켜 있습니다. 야. 드디어 받았다.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네네네네.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응. 음. <웃음> 어우, 오. 오. <웃음> 어, 딱 맞고. 오. 어, 전조. 무게 되게 착용감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어, 되게 네. <웃음> 아, 니 제가 지금 뭐지? 일반 이렇게. 어깨 메는 백을 네, 네. 5년째 메고 다니는데 아, 네. 와. 그것도 저다 가벼워요. 네. 너무 가벼워요. 평상시에 그럼 백을 그 이제 뭐 라이딩용으로 매시는거예요 라이딩용도 맥... 네. 라이딩용인데. 네. 제가 일상 생활. 네. 많아요. 일하실 때도. 뭐 지갑, 핸드폰, 뭐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네. 와. 어우. 거의 <웃음> 카본으로 가방을 만들 거라고는 어 상상도 못해봐가지고. 아... 여기서 또 은근 기대되더라고요. 네. 지갑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지갑도 지금 요 아, 제품질 보증서랑 어, 같이 네.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웃음> 일부러 그때 <웃음> 네. 안 갔어요. 아그 그 전시하는 거요. 예. 네. 네. 보고 또 괜히 또 거기 달려질 것 같아서 <웃음> 일부러 머리속에서 <웃음> 지우고. 네. 네. 네.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이제 관리요령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놨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급 소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뭐 이런 관리법 같은 거를 이제 써놨고 네. 뭐 나머지 같은 뭐 품질 보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네. 같이 담아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착용을 하셨는데 네. 네. 착용하셨을 때 가장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너무 가벼워요. 아, 가볍게요. <웃음> 네, 너무 네. 가벼워요. 처음에.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패브릭 소재 가방이면 맸을 때 어깨에 좀 착감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매긴 맸는데 너무 헐렁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우니까 네. 어? 잘못 맨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웃음> 이게 분산이 되게 잘 돼가지고 네. 네. 보통 제가 여기를 계속 가방을 고 다니니까 여기 부분이 아파요 네. 아픈데 근데 이거는 딱 맸을 때 착감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잘못 뱉다 <웃음> 너무 가벼워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아, 무게중심, 이거 분배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방이니까 끈으로 달고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주... 사장님도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좋아. 그래요? 예. 얼마예요? 이거 63만원 파... 네. 네. 아 근데 이거 타본이고 내가 그런 가방을 종류별로 다 사봤는데 아저 종류별로 다 사봤는데 네. 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 네 들어오세요 하 <웃음> 너무 좋아 박이형인데 간짐나네 너무 좋아 예, 알타타라 착용감 아우 짱이네요 하 <웃음> <웃음> 생각,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 나쁘다, 너무 좋아팩토리에서하하하하하하하수장님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이 네, 제품을 이제 네. 다른 분들에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그냥... 간지 끝 하나? 아... 간지 끝 하나. 네. 간지 끝 하나. 네아 누가 이런 거를 <웃음> 써요... 아우씨... 네, 아 심지어 1호야... 어. 인터뷰는 여기까지 네네네네. 하고 네. 사용하시면서 네. 이제 뭐 사용하시는 소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피드백 간단하게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세치게. <웃음> 바로 파우치 담으시네요. 어 바로 담아야죠. <웃음> 어 제가 웬만하면 물건 별로 잘안 아끼는데. 네. 그냥 틱 던지는 성격이거든요. 네. 어 이거는 좀, 그걸 못하겠어요. <웃음> 어.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